장 이렇게 크게 오는구나요. 작게 시킬 거야. 회장 하나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죠. 크게 오는 게 불안해. 고처럼 먹는 거 고사리네요. 고사리. 고사리. 어머. 이거 그거 알죠? 저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아 이거 뭐더라? 아, 이건 무슨 무슨 대추지라고? 어머. 내가 멸치 두개 시켰나봐. 돌아지야 이거? 이건 돌아지네요. 무네 무. 유자는 아마 나무를 안 먹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 지금 부르면 곤욕일걸요. 얘는 지금 나무를 안 먹는데. 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 어, 여 기에 김치 봐 봐. 김치가 보 줄게요. 김치, 잠시만 화면 이안 잡히 는 거예요. 이노 뭐야? 안 잡혀. 이 봐봐 김치 봐 여러분 김치 보여 방금 봤지 초저연 대표. 보이지 않으면 됐겠지 이 김치가 미쳤어요 진짜 김치 미쳤어 미쳤어 아밥먹어볼까요어 맛있겠다 어, 씨. 그다들 같이 막 잡자. 작실만원 아니고 한 포기만 가져오는 거지. 먹어라. 가격은 어 이거 이거는 많은 어, 치사서 이 편포기만 가져왔고 밖에 있어요 집에 가져갈까요 찌개를 한번 먹어보겠니요 찌개 1인당 한 개씩 먹을까 그냥 그죠 이걸 를닝니주고 그냥 먹어야 돼 1인당 한 개씩 먹자 단지도 아닌거 같은데 저거 뜯어먹어라 자. 명언이 좀 풀렸잖아요 네. 애매하게 나왔다 이거 어떻게 밥이 애매하게 나왔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한창 예, 너가 지금 초점을 잡고 있잖아, 개년아. 2 1 됐다 아니야 아니 좀 시간이야 야 비켜 내가 내 자리야 비켜 아니 비키라니까 너네 뒤로 와아 네? 비켜 요 <웃음> <담바라. 웃음> 너도? 아, <웃음> 커피 먹다사요이먹다 안녕하세요 잘먹게요잘 아. 먹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앵글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언니는 깨끗한데요. 그죠. 잘 먹을게요. 오산야시 음. 검은 게 있어요? 화면 밑에? 응. 물이 닿 모니터 밑에 검은 모니터에요 언니 진짜 매워요. 영의 지홍님 슈퍼 챗킹 3만 원 감사합니다. 추자 언니랑 여원 언니는 먹을 때 제일 이쁜 맛이지 해주세요. 아요 오나야야 그냥 안오자 김치비 몰라. 이거 김치는 황금맛차 김치예요 사왔어요 아. 아 반찬이 다 사온 거예요? 응 음. 아, 아, 아. 거기 있어요 엄청 매운데 음? 아 이거 어제 콩나물밥이구나 아, 간장이 없는게 아쉽네 어 맛있어 어 그건가 갈비.. 아갈비장이네 소고기 해장국 육개장 <목소리> 지 먹을래요? 아, 아니야 하나 먹어요 원래 밖에서는 먹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아, 두피에 온천 터지면 머리 막 막상 가면은 잘 먹는데 맛있는데 집에서 먹는 바깥다 응, 어, 여기 맛있네 이거 육개장 음. 아유 잘했잖아 아무렇이렇게반짝 그냥 아, 밥 주면 그냥 집밥 먹는 것 같아요 야 당연히 집이지 니 네, 혹시 다른 집 사나 <웃음> <웃음> 파마님 때 이거 모니터에요 아유 보이면 좀 어때 음. 김치 맛있밥 먹을 수 있어요 아, 이 김치 맛있으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럴 때 먹긴 조금 맛이 매워요. 어, 아, 여기 육개장 맛있네. 어디가 반찬가게. 아 한국마차 김치 주문 됐던데 됐다고? 네 예. 그때 우리 밥 먹으러 갔을때 전화 주문 뭐, 뭐 그런거 있었던거 같은데 진짜? 응. 음. 어. 내가 언니 팜플렛 보면서아 여기서 만들어 갖고 저 파는 거야. 응. 언니 너무 어, 그어일단 3kg부터 된대요. 유명해요. 여기. 응. 김치 때문에 유명한 집이에요. 아니 젓갈만 많이 안 나서 저도 맛있게 먹는데 매워가지고 지금은 안, 안 먹고 그리고 또 화장 흘러내릴까봐 김치 너무 맛있다. 음. 근데 이런 김치 매운 거 먹을 줄 알아요? 다들. 난 매운 걸 너무 잘 먹어서 난또 캡사이신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태양추 매운 거 좋아해. 음. 이게 약간 익은 김치는 아니고 약간 생김치. 생김치예요. 또세 번이야. 흰 히터프맛이네 유지가 음. 싫어해 음. 음. 어머 칼국수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야. 아, 아 괜찮아. 괜 검색해 찮아되잖아 괜찮아. 랑 황금마키랑 둘다 맛이 틀려서 뭐가 더 맛있지 않고 둘다 맛있. 마이... 오늘 통화중이네 뭐, 통화 언니들이 전화하나봐 그렇지 않겠지 전화는 데리고 김치가 무슨 맛이냐고요? 김치가 김치 맛있지. 그러니까 잘담은 김치 맛 같아요. 재료가 재료가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 김치. 아이 뭐야? 공 01 7 4 2이에1 0 0이에 치즈 하이에 치즈 하이에 치즈 하이전 치즈 하이에 치즈 하이에 치김하에치가유명해치김 치즈 하 가잖아요. 여기. 독일이안느낌이 틀려요 이이고 독일이야. 독이야 아. 일이야독일이가 독일이야. 독이야 독일이야. 독일이야. 독일이이 5, 5, 6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 우리가 한번 나오고 있잖아 이거 먼저 주면 이거 먹고 있으니까 이거 음. 하면. 계란 후라이를 갖추잖아요 음. 이모, 김치 전화주문만 가능해요? 김치 전화주문만 가능해요? 아니요, 전화주문만 가능하냐고, 전화주문만. 어, 네, 사이트가 어딘데요? 네. 아, 김치 응, 응. 당구 아니 말해줘 아어 아. 어, 먹어봤어요 삼촌은 아그 아가씨는 그 다른 사람이고 어, 다른 사람이고 나는 어 아닌데. 우리 집요 응. 오퍼스. <웃음> 아니 근데 아니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저기 여기 사람들이 물어봐서 자꾸. 응, 음, 그 삼촌이야. 어, 맞아 맞아. 그 삼촌. 아. 어. 3kg에 5만 원? 어, 3kg에 5만 있고, 어, 어. 아, 단골 아니 어어. 면안 해도. 아, 당 아니 이 알았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그안 해도 돼. 어아그 어. 아 그래. 어. 아, 그 수업권 아았나 봐. <웃음> 아. 바빠서 대 당골 아니면 안해주면 돼요 어른들은 갠더 잘몰라 아니에요 이모 우리 다 알아요 실제 가서 보면 아데요 전화통화는 잘 몰라요 맵떡볶 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와 김치 중에 아 매콤하고 맛있다는 김치예요 웬만한 김치보다 훨씬 맛있어요 제가. 응. 어이 이모가 음식솜씨가 김치 이렇게 맛있게 한게 어렵, 어렵거든요. 김치도 잘 절이고, 음 맛있어. 색깔이 틀려 색깔이 음 공주 언제 볼게요 어머 얘 예. 음? 이거 내일 딱 놔뒀다가 내일 라물 해 먹으면 되겠다 비빔밥 음음 응. 내일 방송에서 나 비빔밥을 해 먹어야겠다 음빨다 공주는 몰라 월요일부터셨으니까 10일 정도 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내일 방송해요. 나나 하게 나오 날이라서 어뭐 오늘 내일 휴데 아니야? 특별 연휴 연유, 잖아요아 맞네. 응. 음. 하원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알아요? 에 네, 전날 통화했어요 음. 감 몸자주 쉬어야 나는. 밥을 다먹어 이만큼 파는아 도라인가봐 미친녀 아, 도라인가봐 말 쳐먹었어 아. 제 아침 좀씻고 올게요 찾기야. 아니 오늘 자기 전에 약간 허기가 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먹었거든요. 롯데리아에서 전주 비빔밥 밥버거 뭐예요? 라이스 버거인가? 나왔길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거 먹고 자고 이거 찾는가? 어 근데 사실 달배달이배달한배달한지만 배달은 배달안해먹는배 맛있긴 그치. 하다. 그달이배달내 배달은 배달은 배달은 배돌은 비빔밥 그달은 배달은 배달은 배달은 배 깔끔하고 이 배달은 배달은 배달은 배달 이거 김다 김치. 아, 김치도 그대게 먹어야지 어 아, 어떻게 여러분 김치 단골 아니면 안 해준다 진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단골인데 이모 나 알죠? 근데 안 오니까 그래서 먹고 싶어 하는데 좀 식을 해주면 안돼 이렇게 하고 해줄게요 한 명만 가르쳐요 진짜 있으면 아우 잘 먹었다 이런걸 갖다다 삼촌 세 어머 근데 거기 찢겨진 봉다리 좀 잠시만요 허 <웃음> 이는 그럼 그, 그, 그 김치 위생팩 하나 갖고 고야 <웃음> 김치 봐봐라. 먹다 남은 김치지만김치 봐봐. 때깔 봐봐. 보이죠? 때깔 봐봐. 때깔. 때깔 봐라. 때깔 김치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딱 보이는 그 맛이에요. 딱 보이는 그 말.